몸으로 때우자. 남는 건 몽땡이밖에 없으니까. 예. 네. 남는 건전 옛날에 신 밖에 없으니까. 3년이 안 돼서 소위 말해서 거의 거론이신 생각을 어요 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3, 2, 1. Hello, everyone. I'm Shaman, b o u n t n God Boy. Nice to meet you. 오. o o d morning. I'm Shaman. I'm Shaman. I'm Shaman. I'm 에 h a m a n 하 m Shaman. I'm Shaman. I'm s h a 이게 참 사연이 길어요 이제 뭐 예전 유튜브 다큐 같은 것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 일을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옷을 고치는 일을 그러시면서 20대 때부터 정말 손재주도 좋으시고 소위 말해서 수선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밑집돼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업체들이 뭐 50개 많게는 100개가 있는데 손님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심지어는 시기 지투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20대 이제 30대 때 저희를 키우시면서 가게를 처음에 구하신 데가 그러니까 결혼 전 말고 결혼하고 나서 구하신 데가 처음에는 더 위치도 좋고 손님들이 찾아 오기도 좋은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애들을 자주 봐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희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예, 가깝게 볼수 있는 데를 원하신 거죠 공교롭게도 가게의 그 상황이 상당히 열악했어요 가게의 평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당시에 항상 전기장판을 키고 지냈는데 습기가 많아서 가게에서 손님들이 지내시는 곳은 괜찮은데 어머니가 지내는 곳은 소위 말해 냉골방이에요. 주무시면 상당히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원래부터 어머니가 몸 자체가 상당히 냉하시고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그곳에서 30대 때 한창 이제 젊은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몸 체력이 점차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업도 이제 잘 되고 하니까 가게를 옮겨야겠다. 이런 계기가 됐는데 때마침 맞은편에 몫이 정말 좋은 데가 나왔어요. 처음에 했던 가게는 윈도우가 있었고 그쪽에서 뭐 마네킹을 놓을 수 있었지만 마네킹 한개 정도 놓을 수 있는 데다가 평수가 10평이 안 됐거든요. 그 작은 데서 손님이 많았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옮기신 건데 맞은편은 평수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18평에서 20평 이상 손님이 있는 곳만 거의 그 정도 됐고 어머니 개인 방도 상당히 컸고 아 그쪽으로 옮겨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이 계속 벌리고 있어도 아시겠지만 이사를 가거나 가게를 옮기면 내가 생각지 못한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있던 걸 그대로 뜯어서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리비용, 이사비용, 뭐 자질구리하게 이거저거 하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주변에 정말 손재주가 좋은 오래된 알게 된 지인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저랑 제 동생이 뭐 남는 건몸땡이밖에 없으니까 예 네. 남는 건전예나 지금은 힘밖에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자. 그분이 기술자로 일하시면 옆에서 소위 말해서 시단노릇해서 물건 옮기고 뭐 이렇게 잔바리 작업을 하면서 가게를 고쳤죠. 인테리어도 하고 전기 작업도 하고. 사람 한 명도 안 썼어요. 딱 사람 세 명.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친척분 한분 오셔서 도와주고 네 명이서 했어요. 어머니는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디자인적인 건 얘기를 하셨지만 일하시다가도 힘이 드시니까 좀 많이 일을 못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 도와주시는 식구분들이 위주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재값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가게가 호프집이었는데 호프집의 그 부엌이라고 하나요? 그 벽돌 같은 거로 시멘트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기억자로 해가지고 뭐 구두장처럼 쌓아놨었는데 그걸 뿌겠어. 그 오암마 망치라고 하죠. 있다 말한 거. 망치로 뿌갠 다음에 거기서 나온 시멘트를 갖다 버리면 되는데 여기를 윈도우로 만들라 그러니까 뭐 밑에다 깔게 필요하잖아요. 원래대로면 거기다 뭐 콘크리트나 뭐 시멘트나 이렇게 벽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뿌겠졌던 벽돌이랑 시멘트 있죠. 그거를 다 채워놓고, 거기다 합판이나 나무를 댄 다음에 봉합을 하고, 보강철 같은 걸몇개댄 다음에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인형, 그, 뭐야, 마네킹이라고 하죠. 마네킹을 세 개인가 네 개를 놓을 수 있게끔 하고, 불도 나오게 하고, 환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이제 다해 놓고 나니까 정말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손님들도 오시고서 전에도 손님이 많았지만 더 많이 오시고 예전에는 뭐 여기서 옷을 만들 때 30만원 50만원짜리 수선이나 맞춤 옷을 하신다면 금액 단위가 뭐 100단위 200단위로 비싼 옷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던 찰나에 어머니가 점차 몸이 본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굴이 팅팅 붓고 몸에 열쇠이나는데 이게 뭐 약을 발라도 예, 호전이었고 목소리에서 뭐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 소리 같은 게 계속 나요 쇳소리 같은 거 나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목신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고사도 안했고목신부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저희가 하던 그 종교만 매진을 했죠 그 당시에는 아 이것도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매달렸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산재를 하면서 호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그때 너네 몫이 제대로 타가지 않았냐?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벌었고 가게를 정말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3년이 안 돼서 소위 말해서 거의 거짓생이시고그어요 돈이 모였던 게 차츰 다 순식간에 나가기 시작하고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그걸 못 받고 결국에는 부채까지 또안게 돼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때 한번 크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목신이라는 얘기뭐 이사 갈때 인테리어는 사실 늘상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걸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 백날 하는 것보다 내가 겪어봤던 얘기를 직접 경험해서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더 공감되실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가 가게를 이전하시고 크나큰 목신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 경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래서 목신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